네, 이번 시간에 이제 와이어샤크의 기본 기능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웹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이죠 HTT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공격 들어왔을 때 어떤 IP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TP라고 검색하시면 은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면 스테티스 정보에서 http 이쪽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패킷 카운트하고 리퀘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웹 스캔이나 웹을 통해 가지고 웹 패킹 할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바로 아래에 또 보시면은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 안했죠 로드 디스트리비션이라고 있습니다 어말 그대로 이제 통계인데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분배 이런 의미죠. 그래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들을 내주는 에, 이러한 어, 패킷 에,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뒤에 있는 이 공격 패킷 같은 건 어떤 걸 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SQL 인젝션이 공격 들어온 사례들을 이제 연 것이고요. 그 옆쪽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 퍼센테이지라고 있죠. 이 퍼센테이지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공격이 진행되어 있던, 네, 공격이 진행됐던 요 퍼센트에 다시 한번좀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. 정렬이, 정렬이 위쪽으로 이렇게, 어, 이렇게 되어야만이 정상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은, 현재 보시면은 약한 요쪽 IP에서, 요쪽 IP에서 98.6%나 정보들이 공격들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물론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격 패, 공격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범위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IPS에서 탐지된 것들을 분석할 때는 뭐 여러 더 많은 이러한 어, IP, 어, 분배들을 될 겁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웹 스캔이나 그런 것들을 만약 누군가가 공격을 시도했다, 뭐 디도스 공격 형태의 그러한 어떤 HTTP 공격들을 시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 IP에서 이렇게 확 눈이 뜨게 많은 것들을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공격자라고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.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른 거의 숫자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요.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필터링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겠죠. 그래서 SQL 인젝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도구의 그러한 어 공격들을 바로 분석할 때는 IP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HTTP 리퀘스트의 풀 URL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.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요, 스테티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데. 어, 요것을 하기보다도 여기서 필터링을 걸어서 이렇게 필터링을 줘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하시면 은이 부분 인포 정보에 풀 URL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, 이제 TCP 스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엔터를 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SQL 인젝션의 풀 URL 정보들, 여기서부터 이제 접근을 한 거죠. 그이 IP 대역에서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다. 그다음 에 이제 풀 URL 정보가 찍혔기 때문에 바로 여기 풀 URL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격 패턴들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이것을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정보들을 보시면은 실제 공격들이 어떻게 들어온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 인포메이션 스키마 테이블 정보에서 ETC, ETC 패스워드 정보가 이런 것들 정보들인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공격 패턴을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음 알고 있는 패턴인데 이러한 패턴들이 먼저 찍힌다 게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뭔가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 합해진 것 같은 그런 공격 패턴들이 뭔가 찍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xpcmdc 라고 지금의 etc 패스워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히면은 얘는 sql 인젝션 우리가 인제, sql 인젝터에 제일 어, 많이 사용하고 있는 sql 맵 있죠 sql 맵으로 보통 공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QL 맵이 이런 패턴들을 작동을 해요. 실제 침해 사고들을 저도 이렇게 여러, 어, 이렇게 의뢰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딱 보인다 그러면은 어, 이거는 SQL 맵으로 우선은 종닥을 시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태티스트에서 HTTP, 그 다음에 이런 통계, 공격 들어왔던 IP 통계에 어느 정도가 공격들이 들어왔는가 이런 통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.